매치탈출하할때 필러 운동. 자, 보시면, 셔덤 앤 스쿼트. 네, 안녕하세요. 매치 탈출 연구소명호 대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딱 하시면 될 운동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만 딱 정해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 가지 운동, 뭐, 뭘 배워야 될까, 막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정말로 다른 여러가지 운동들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운동만 하셔도 진짜 일반인으로서는 몸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대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겁니다 고디빌딩 대회는 여러가지 근육이 좀 이렇게 고루고루 발달을 하고 좀 균형감 있게 디테일하게 발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슴 운동을 할때뭐 벤치 프레스를 하고 뭐 인클라인, 디클라인, 뭐 플라이, 뭐 케이블,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 줬어요.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하던 방식은요.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 하고요. 팔굽혀펴기 그냥 뭐 좁게 하고 그리고 딥스, 그리고 딥스 무게 딥스 아니면 벤치 프레스, 뭐 밀리터리 프레스 뭐 무게턱거리 뭐 이런식으로 운동을 했거든요 이 운동만으로도 저한테 크게 기여를 많이 했었는데 보디빌딩을 준비한다고 보니까 뭐 머신 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저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 할때 조차 그게 필요 없다고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매치 탈출 할때 과연 다른 운동들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딱 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. Wow. 딱, 멸치 탈출할 때 필러 운동. 자, 여기 보시나요? 셧업 앤 스쿼트. 일단, 스쿼트는 기본이고요. 스쿼트 기본. 그리고, 턱걸이. 턱걸이는 물론 좀 자세를 이제 정자세로 이제 풀업을 하는 거를 턱걸이라고 하는데, 뭐, 친업으로 하셔도 좋습니다. 대신, 뭐,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자세 이런 거를 영상으로 남겼어요.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, 그리고, 푸쉬업. 푸쉬업. 푸쉬업 하시고, 그리고, 딥스. 그리고, 밀리터리 프레스아 그리고 벤치 프레스어 그리고 뭐 데드리프트는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네 그리고 복근 운동 행잉 레그레이즈 아니면 토투바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몸다 만드실 수 있어요 혹시 조금 모자라다면 은뭐 2도 조금 해주고요 아니면 뭐 3도 조금 그리고 이 레터럴레이즈 한 5분 네. 멸치 탈출에 차고도 남습니다 이 운동들만 하셔도 근데 왜 자꾸 다르게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스쿼트만 하셔도 몸이 아주 발달합니다 바벨 스쿼트 한 개만 하셔도 몸이 발달하는데 왜 자꾸 다른 운동으로 돌아가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모자라시면은 뭐 푸쉬업 하시다가 한팔 푸쉬업 하시고 딥스 하시다가 무게 다세요 나중에 한팔 딥스도 하시고 한팔 턱걸이 하시고 이렇게만 하셔도 아주아주 몸이 잘 크는데 왜 굳이 내가 다른 운동을 해야 될까 굳이 헬스장에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집에 스쿼트랙 하나 장만 하셔가지고 그걸로도 충분히 운동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상체만 하실거라면은 그냥 동네 운동장 학교 운동장 가셔가지고 팽봉, 딥스, 턱걸이, 푸시업 이것만 하셔도 몸 아주 빠방하게 가지실 수가 있어요 다양한 운동을 해야 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운동만 좀 점진적으로 강화되게 하시면 충분히 몸짱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 다른 운동 다 버리시고 그냥 이 운동에 딱 집중하셔가지고 진짜 그냥 짧고 굵게 치고 빠지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런 운동들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런 신체적인 능력도 길러주고 신체 에너지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의 조합, 밸런스도 맞춰주는 아주 좋은 운동들이기 때문에 이 운동만 하셔도 저는 몸짱이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그 해당 운동들에 대한 영상은 제 영상들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